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아주 특별하고, 굉장히 유니크하고, 어, 이런 거리 측정기는 처음이야 하는 그런 거리 측정기를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흔히 쓰는 거리 측정기들 중에서 이렇게 시계형 많이 쓰실 거고, 그리고 레이저, 레이저 직접 측정하는 그런, 이런, 요렇게 생긴 거리 측정기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거리 측정기는 렌즈가, 자, 하나, 둘, 또는 뭐세 개? 두 개, 보통 두 개가 있는 렌즈 그 거리 측정기를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거리 측정기는, 짜잔. 렌즈가 하나예요. 아무리 봐도 렌즈가 하나죠. 그래서 정말 작고 되게 슬림하고 진짜 제가 지금 손 주니어 사이즈인 거 아시죠? 전 17호거든요? 근데 제 손에도 한 손에 이렇게 탁 잡히는 그런 그립감을 선물해주는 그런 거리 측정기입니다. 아이미터에서 작정을 하고 만든 이번 2023년 신상입니다 손이 작은 유저들 뿐만 아니라 손이 크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논슬립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미끄럼 방지 패드를 둘러놨습니다. 이 거리 측정기는 어디가 어떻게 좋은지 그럼 또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거리 측정기 우선 기능부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버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버튼과 그리고 M자 써져 있는 버튼 보이시죠? 자, 이 일자 버튼은 당연히 전원 버튼이에요. 전원 버튼이고 그 아래에 있는 게 이제 모드 버튼인데요. 모드가 이 거리 측정기는 M1 그리고 M2 이렇게 모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모드의 이제 차이점은 M1 모드는 슬로프 보정 그리고 펜시커 기능이 있어요. 여기서 펜시커 기능이란 어, 자동으로 내가 이렇게 거리 측정을 딱 찍었을 때 물체가 두 개가 잡히면 그두개 중에 나와 가까이 있는 거리의 그 사물을 어, 측정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핀치커 기능이고요 혹시 슬로프 보정도 모르신다 하시는 분 계시죠? 슬로프 보정은 말 쉽게 설명을 하면 경사예요 그니까 우리가 골프장을 가면 평지만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 경사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경사의 보정치까지 완벽하게 보정을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당연히 졸트 기능이 있고요 졸트는 이제 진동, 떨림 뭐 그런 기능이에요 M2 모드는 표준 측정과 스캔 모드 기능이 있는 그런 모드입니다 표준 측정은 말 그대로 내가 거리를 딱 측정을 하고 물체에 이제 초점을 맞춘 다음에 딱 눌렀을 때 어 직선 거리를 나타내는 게 이제 표준 측정이고요. 스캔 기능은 내가 이 버튼을 측정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이 누르는 동안에 모든 사물의 거리가 연속으로 다 측정이 되는 그런 기능이에요. 쉽게 말하면 M1 모드는 어 경사 그리고 직선 거리 우선 직선을 거리를 찍어야겠죠? 직선 거리를 찍은 다음에 경사까지 보정을 해서 나오는 기능을 M1 기능이 가지고 있고 M2는 그냥 직선거리와 그리고 모든 여러 사물을 모두 다 스캔할 수 있는 그런 스캔 기능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 골린이 여러분들이나 골퍼분들은 보정이 된 그런 기능이 있는 N1 모델을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어, 렌즈가 7배나 줌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줌을 하면 화면이 어때요? 늘어나니까 잘리는 부분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줌을 시키면 이렇게 잘리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광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가 화면이 잘리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괜찮은 것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멀리 있는 사물을 줌을 해서 측정을 하다보면 그 물체에 초점을 맞추기도 굉장히 어렵고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멀리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촬영을 하다보면 3배 줌만 해도 그 초점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시야가 넓어짐으로써 그 초점을 정확하게 더 맞출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미터에서 작정을 하고 만든 2023년 어, 거리 측정기는 제가 작년에도 아 작년이 아니지 한몇년 됐을 거예요 가성비가 좋은 그런 거리 측정기로 제가 마이미터 측정기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돈 제가 주고 직접 아버지께 선물을 해드린 그런 측정기인데요. 야간에도 굉장히 잘 보이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어서 제가 어,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되게 만족을 하면서 쓰고 있던 측정기였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작정을 하고 만든 신상이 나왔다그래서 제가 해보니 가장 큰 장점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7배 줌 기능 그리고 광각화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야가 좀더 편해지고 넓어진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사이즈가 렌즈가 하나기 때문에 기존에 두 개에서 하나로 줄였으니까 어, 사이즈가 대폭 축소돼서 그립감이 굉장히 좋다는 거 그리고 땅도 베이비 블루랑 다크 그레이가 있는데요 좀 고급스러운 그런 어, 색상이에요. 그리고 거리 측정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설사 그 거리를 보내지 못할지언정 정확하게 측정이 돼야지 좋은 거리 측정기라고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이미터는 예전에 가성비 좋았던 이 거리 측정기 때부터 제가 리뷰를 했지만 거리도 정확하고 야간에 더잘 보이고 그런 기능들이 좀 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신상도 제가 찍어보니 실제로 찍어보니까 화면이 굉장히 선명해요. 그러니까 이 골퍼들한테는 화면 선명한 게 진짜 좀 도움이 되거든요. 어, 그리고 어, 이 케이스 자체도 되게 원터치, 이렇게 원터치예요.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편하게 이렇게 넣고 빼고 하실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 이 거리 측정기 자체가 작다 보니까 케이스마저도 되게 심플하고 어, 되게 조그매요. 그래서 여성분들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남성분들도 벨트 많이 차시잖아요? 여기로 벨트 클립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단단한 그런 강력한 클립이기 때문에 떨어질 위험은 없을 것 같고요. 어, 기존에 이렇게 대롱대롱 달고 다녔던 그런 축자용기라면 조금 더 세련되게 벨트에 딱 꽂을 수 있는 그래서 장착을 할수 있는 그런 케이스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 색상도 되게 고급진 고급 수명차의 고급 시트 같은 색깔이에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아래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링크 타고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과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